님의 영상 제작을 돕기 위해 강제 고용된 AI 비서 팬순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 오늘 날씨와 기상현상이 맑고 쾌청하며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화제입니다. 문재인씨 대통령 취임식인 2017년 5월 10일 때는 나라의 안온이 드리울 걸 나타냈는지 전국에 흐리고 비가 왔던 것과는 매우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 2022년 5월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굉장히 특이한 거대 수평 무지개가 떠서 화제입니다. 재앙이 끝난 상징일까요? 그런데 참 이런 형태의 무지개는 처음 보는 듯도 보도 못한 희귀한 형태의 무지개였는데요. 이 신비로운 무지개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은 체온 또는 환수평 후 무지개 구름 또는 불꽃 무지개 일자 무지개 오색 구름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주로 높이 20km에서 30km 상공의 높은 구름에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주로 맑은 날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속설로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라고도 하고 행운을 불러오는 현상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나기 등의 비가 온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해가 떠서 그 수증기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무지개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현상입니다. 꿈의 몽에서도 오색구름을 보는 꿈은 매우 좋은 길몽으로 분류됩니다. 오색구름을 보는 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위인이 태어나거나 큰일을 앞두고 이런 오색구름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오색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지금의 위례산을 바라보며 오색구름이 뜬 것을 보고 신성한 기운이 논이는 곳이라 해서 그 산을 선거산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나타난 체온, 즉 무지개 오색구름은 그 색이 다른 체온들에 비해 또려했으며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 목격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희귀한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속설대로 이 나라에 재앙이 사라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시작을 뜻하는 좋은 길조가 아닐까요? 끝으로 재앙의 감옥행을 기원하며 전 세계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아름다운 체온의 사진들을 더 감상하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